얘들아 오늘은 추석이에요 추석인데 집이 또 더럽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하니씨? 집이 왜 더럽죠? 엄마는 추석에도 시간까지 없네요 아빠도 힘날발 하니야 너 뭐해? 왜, 너는 이거 핸드폰 왜 이렇게 싸우 정신없어 오늘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이에요. 추석에는 뭘 해야 하죠? 에피싸에피싸 어이구 우리 하니는 우리 하니 괜찮습니까? 아니 옷을 왜 반을 벗었어 또 얘는. Oh my gosh! What the my 추석? 엄마는 오늘 추석이라서 조금 어 조금 얼굴을 조금 바르고. 방... 아... 켜봤어요 어? 하니는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? w h a t 하고 싶어요 추석을 어아 정말 정신없다 꽁쯔야 기저귀를 어디서 물고 왔어? 하니야 위험해! 하니 위험해 위험해 내려와 차량 아니야 누가 왔어? 누야 누구, 누구야? 어 누구야 누구야? 사투가 <웃음> 타투 지쳤어. 사투 지쳤어? 사투야 왜 벌써 지쳤어? 발 닦았어 사투? 아니 물티슈 없어서. 물티슈 없어서? 아 맞다 우지. 사투야 물럼 그만 먹어. 발 닦읍시다. 사투씨발 닦아야 돼요. 이로 오세요 nope. 아저 발만 담아 발만 더우니까 응. 시원한 물로 오세요 백설이, 잘 다녀와. 궁쥐야. 궁쥐야, 엄마랑 한 번만 인사해줘. 안녕. 하두야넌 나갔다 왔잖아. 넌 이제 육아해야 돼. 일로 와. 육아해, 엄마랑. 얜또왜 이러고 있니? <웃음> 정말. 못 살겠네. 집어 던지지 마세요. 하니씨, 집어. 집어 던지지 마세요, 하니씨. 아니? 야 이게 뭐야? 여기가 너의 그릇이야? 내말 듣고 있어? <웃음> 엥? <웃음> 어? 왜 그래? <이래>? 왜 그래? <웃음> 아빠는 잡을 못하겠대 여보 에이. 핸드폰 간다 가신다 <웃음> <웃음> 사랑해 이게 뭐야? 안녕해, 안녕. 우리 하니의 추석은 이렇게 보냈습니다. 안녕.